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월 30일 정기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총 4시간 동안 진행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4가지로 크게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첫번째 세트 효과가 추가되고 두번째 스케줄러 개선 세번째 각종 이제 UI 디자인 및 오류가 수정되고요 네번째 새로운 이벤트 추가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, 첫번째 효과인 장비 세트 효과입니다 지쿠스, 판덴, 슈리온, 록슨, 엘튼까지 이렇게 상급 장비들만 추가되게 되고요. 이렇게 길게 설명이 있지만 요 간략하게 줄이자면은 보이시는 2세트 효과, 3세트 효과, 4세트 효과가 있습니다. 장착하는 장비, 즉 방어구만 현재 추가가 됐고요. 두개가낄 경우 2세트 효과, 세개를 끼면은 3세트, 네개를 끼면은 4세트 이렇게 효과를 받습니다. 이 세트 효과는 모두 중첩이 된다고 합니다. 어 그러니까 이 직구스를 이 4세트 효과로 맞추시게 되면은 기존에 끼고 있던 2세트 효과, 3세트 효과 이것도 다 같이 효과를 받게 되는 거죠. 깨어난 지쿠스만 되는 게 아니고 지쿠스, 깨어난 지쿠스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지쿠스라는 이름만 같으면 이 세트 효과가 적용된다는 소리입니다. 어, 그래서 깨어난 지쿠스가 있는데 뭐 장갑이나 신발이 뭐 그냥 지쿠스다 이렇게 끼고 있어도 세트 효과는 같은 지쿠스로 효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방어구는 총 4개 갑바, 장갑, 신발, 망토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, 두 세트 그러니까 지쿠스 두개 뭐 예를 들어서 장갑이나 망토, 그다음에 판덴이 신발, 갑옷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서로 서로 이 세트 효과씩 각각 받게 됩니다. 자 그러면은 이 장비별로 어떤 세트 효과가 추가되는지 볼게요. 지쿠스 쪽에서는 생명력과 치명타 저항, 막기, 그다음에 치명타 이렇게 받게 되고요. 어 치명타 수치가 조금 낮은 게 아쉽습니다. 자 판덴 쪽에서는 방어력, 악마형 추가 방어력. 보스급 추가 방어력, p v p 피해 감소가 붙게 됩니다. 완전히 어, 사냥 전용이 되어버렸죠. 특히나 이 악마형 기본 방어력 플러스 악마형 추가 방어력이 들어가서 루나트라 사냥할 때 굉장히 좋은 효과 볼것 같습니다. 슈리온은 생명력, 방어력, PVP 추가 회피 어 이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p v p 피해 감소가 붙어있습니다. 어, 이 슈리온이 PVP 전용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세트 효과가 p v p 피해 감소가 붙게 되네요. 다음에 추가 회피가 붙어있기 때문에 랜서 랜서들이 좀 착용을 해야 그나마 조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다음 록슨 이번에 새로 생겼죠? 생명력 치명타 저항 PVP 추가 방어력 PVP 피해 감소 자 생명력 치명타 저항까지는 지쿠스랑 똑같은데 밑에 부분 완전히 슈리움거 가져왔죠? PVP 전용으로 나왔습니다. 방어 추가 방어력의 피해 감소 30이 붙어있기 때문에 완전 PVP 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엘튼입니다 엘튼은 방어력, 생명력, 악마형 추가 방어력, 치명타 저항 그리고 마지막에 철벽, 철벽 5가 붙어있어요 어 아직까지 이 철벽 수치가 1당 얼마나 방어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수치 5가 얼마나 크게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전설 소환소 같은 곳에 뭐 이런 철벽 수치가 뭐 30, 10 이렇게 붙어있는 거 봐서는 이 세트 효과 5도 아주 크게 적용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이 장비 세트 효과 확인 방법은 이렇게 끼게 되면은 현재 적용 중인 세트 효과를 해서 이렇게 창이 따로 뜹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는 상세 정보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야지 볼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직구스 4개니까 여기 적혀있는 효과가 다 중첩입니다 다 더하기 하셔서 합산으로 생명력, 어, 치명타 저항 막기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케줄러 개선됩니다 어, 2주간 미루어졌던 이 격전지역 제외가 드디어 추가됐습니다 격전지원 대상인 오만, 좌절, 붕괴, 망각, 위선, 환멸 전부 다 30일 이후 전부 다 삭제되고요 내가 스케줄 목록에 넣었다면 그 부분도 다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 구매에 기본 옵션 값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 설정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30개씩 구매하도록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, 이미 내가 설정을 했다면 은 어,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이제 오류나 뭐 여러 UI 디자인들이 바뀌는 부분인데 전직 퀘스트 부분 캐릭터 클래스 변경할 때이전직 퀘스트가 초기화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전직 퀘스트 진행 중에는 클래스 변경이 안 됐는데 지금 패치 이후에는 클래스 변경을 할때전직 퀘스트 진행 중이던 게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되는 게 아니고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 주시고요 영지 쟁탈던 참가 조건이 변경됩니다 원래 길드 가입하고 나서 72시간 동안 참여 불가능했는데 어 이제 변경 후에는 제한 없이 그냥 길드 가입하자마자 바로 참가가 될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필드 보스 부분에서는 고독의 바콘이 체력 드디어 조정되네요 어,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왜 2주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석판 각인의 ui 디자인이 변경되는데 어, 그냥 이렇게 좀 바뀝니다 어, 확실히 요게 조금 단계별로 좀더 보기 편하게 바뀌었네요 그 다음 개선 민 오류점인데 어, 적용되지 않았던 전직 스킬 특화 관련과 UI 디자인들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, 스킬이나 특화 관련은 이렇게 지금 전직 스킬들 표기 오류가 잘못된 거와 출력되지 않는 현상 등등 이런 부분 다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령기사의 부름 이벤트 여기서 램프 기존보다 많이 획득할 수 있게 수정된다 하고요 자, 새롭게 시작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만우절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자이 만우절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이 p p 바의 특별한 주문서를 획득할 수 있는 비밀 쿠폰을 이 추리하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어, 무조건 바로 쿠폰을 주는게 아니고 우리 유저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 비밀 쿠폰이 뭔지 추리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자이 특별한 주문서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일주일 동안 경험치 획득량 100% 증가 어, 4월 6일 점검 전까지는 전리품 획득 확률이 5% 증가 공격력, 방어력이 각각 5% 증가하는 버프를 또 받게 됩니다 자이 쿠폰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은 어, 만우절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마트로시카 아이템을 개봉해서 비밀 쿠폰의 단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비밀 쿠폰 단서를 통해서 쿠폰 코드를 추리하여 어, 이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어, 여기 주의사항에는 단서는 월드 채팅창을 통해 모두한테 공유된다고 합니다. 이 말대로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은이 마트로시카 구매해서 개봉할 때 월드 채팅에 이 쿠폰 코드 단서가 다 같이 나온다는 소리가 네요 어 이게 동시에 유저들이 다 까게 되면은 어 채팅창이 조금 어지럽게 될 텐데 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는 업데이트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추가되는 이벤트는 이제 크라투스 선멸전입니다. 기간은 4월 12일까지고요. 요거는 인게임에서 사냥하는 게 아니고 웹페이지 웹페이지에서 사냥하는 겁니다. 어 요거는좀 처음으로.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벤트 웹페이지에서 크라투스를 공격해서 강화된 상금 영웅 장비나 뭐 등등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귀찮은 게 홈페이지에서 하는 이벤트들은 깜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업데이트 적용되고 나서 어, 무조건 매일매일 참여해야 되는지 아니면 모았다가 한 번에 공격이 가능한지 그것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되는 이벤트 3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롭스의 보물창고 없어지게 되고요 업데이트 기념 소환 이벤트 레벨 90까지 찍으면 받는 그 소환권 있죠? 그것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소환수의 발동 효과가 이제 만료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봤고요 내일 또 추가되는 새로운 이벤트 두 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꼭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